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지금 저는 아키아바라에와 있어요. 지금 방금 도착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오늘 비가 와 가지고 꽤나 붐비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제가 갈 곳은 슈타인즈 게이트의 선택에 따라 라디오회가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상점과 출구로 나와가지고 좌측으로 빠지면 이렇게 저기 어, 세가 세가 게임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산을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아키아바라가 옛날보다 관광객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상당히 분비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라지오 가이가 뭐 줄여가지고 라지깐 이라고 부르는데 예전 영상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말 정도에 오면은 밖에 밖에 이렇게 어 여러가지 제품들을 오픈시켜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빌드도 보이고 경품도 보이고 프레임 암스 걸스도 보이네요 그리고 뭐 SH 피규어 여러가지 스태츄들도 보입니다 음 라이다 가면 라이다 피규어도 좀 많이 보이네요 피그마 피그마도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란디스타도 보입니다 네, 여기뿐만 아니라 일요일은 원래 그 밖에서 꺼내놓고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쪽도 보시면 가샤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 여러가지 강품도 팔고 하는데 사실 그 가격이 착하진 않아요 여기서 부채 뭐 많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힘들지 않을까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 플로어 바이드를 보시면요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사실 7, 8, 9, 10층은 별로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7층 같은 경우는 돌, 그 인형들이 있기 때문에 갈 일이 없고 네, 8층, 9층, 10층 이렇게 딱히 뭐이벤트홀이라든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우선 6층부터 들고 그래요. 6층에 옐로우 서브마린 있는데 여러 가지 신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할인을 좀 하면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꼭 들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와 멋있다 드래곤볼이네요 음, 신제품들이 엄청 쌓여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내려가는 쪽에는 건프라던가 프라모델들이 있습니다 5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괜찮은 샵들이 몇개 있고요 제가 신제품이 나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층 6층에서 내려오자마자 있는 아키바 에프스라는 샵인데요 내부 촬영은 금지되돼 있어서 제게 겉에서만 찍어드릴 건데 어, 여기도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고도 꽤 있고요 네 중고가 꽤 있어요 중고가 꽤 있고 새 건데 새거 같은 중고 미개봉 이라던가 그런 게꽤 있습니다 마블이나 울트라맨 뭐 이런 쪽에 제품들이 꽤있고요와 이거 뭐야 되게 멋있다 예, 이 마블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이때는 음, 트랜스포머 예. 우와 이거 뭐야 이크다 엄청 크네 트랜스포머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괴수들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가격이 뭐 이정도 된다 매입한다 이런게 써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동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들어가면못 찍어요. 그 에크스 옆으로 가면은 몇 개의 샵이 더 있습니다. 숲케 어, 있으면 찍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우추젠, 우추젠이라는 두 가게가 있고, 옆에는 카이오도. 카이오도가 있습니다. 카이오도 옆에는 로버트 로버트. 라는 또 샵이 있는데 어, 여기는 문을 닫았데 이도 쇼케이스에 보면은 북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북미 제품들이 많이 쓰는 로봇 로봇데자 그러면 한번 다른 것도 그려 볼까요? 우주 제니네 우주 세니언 우주 세 우주 세 우주 세아 여기는 가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북미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층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는 아미아미 아미아미의 샵입니다 아미아미 텍스프리고요 연세가 되고요 어, 중고품도 팔고 신제품도 팔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고유하고 글로벌 마켓까지 있어 가지고 괜찮은 가게입니다 아미아미는 뭐 굿즈도 팔고 프라모델도 팔고 뭐 굉장히 취급한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3층은 케이북스라서 제가 굳이 들릴 일이 없는 곳입니다 카드를 살수 있는 곳이 2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네. 1층에는 애니플렉스가 있습니다 애니플렉스에서 한정판으로 피규어들이 나와요 특히 지금은 여기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애니플렉스죠? 네, 페이트 페이트 제품을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드게임인데 보드게임 말이 보드게임 말이 피규어예요 네, 이 피규어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크진 않은데 저도 1탄, 2탄이 있는데 아직 3탄은 11월 중에 나오는데 아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나 사고 싶은데 말이야 언제 나오는지 11월 발매라고만 써뭐 어쩔 수 없죠 일종 옆에 보면 하베스테이션이라고 카드를 카드. 하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곳이죠. 제 옆에 가면은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층에 있었던 엑스 있죠? 엑스, 엑스가 이 옆에도 있습니다. 저 핑크색 간판에 써있는 게피규어거든요피규어 아키바노 엑스. 반짝반짝 간판이 있는데 저기도 위와 에 마찬가지로 신제품들이 많지는 않은데 종류를 많이 갖다 놓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나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으로 가서 호비탱고크 여기가 예전에는 라디오 회관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보크스입니다. 보크스 보크스 보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